가끔 내가 막 얘기하다가 응. 나뭐 하나 싶을 때가 있어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 초보명사 분들께서 는 저에게 희망과 꿈을 주십시오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세요 이번 주또 다른 영상은 저번 주에 뒷머리 영상이 이렇게 나갔었죠 근데 요번에 제가 끊었어요 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올리게 되면 우리 수범용사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뒷머리 영상 올리는 거 제대로 보여 드렸고 이제 옆머리는 지금 자를 거예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손님은 짧게 자르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뜨는 머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밑에 머리는 수수 많지 않으셔서 약간 투블럭을 칠 것이고 투블럭을 치고 싶은데 옆머리랑 뒷머리랑 연결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연결 안되면 짜증내실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영상은 위에 부분을 놔두시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6mm 탭을 꼈다면 이제는 옆머리 탭 같은 경우는 12mm를 끼겠습니다. 12mm. 일단은 12mm를 끼시고, 그 다음에 12mm에서 여기 두피 위쪽까지, 탑 부분까지 잡고서 귀를 꼭 잡아주세요. 초보 병사분들 귀를 꼭 잡아주세요. 정말 절대 위험한 귀에요. 조금만 다쳐도 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니까 귀를 꼭 잡으시고, 이렇게 12mm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대신, 12mm지만 저는 1mm까지, 여기 1mm까지 해서 13mm로 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르지 말고 정확하게 스무스하게 올리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전체적으로 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너무 눌러서 짧게 치시면 이 부분이 너무 하얗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 2 m m 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살살 올리시면 13mm로 그대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어 클리퍼의 무게를 다 느끼시고 이렇게 좀 가볍게 가볍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좀 머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밑에 옆에 부분이 좀 하얗게 보이는 게좀덜 하실 거예요 그래도 6mm지만 옆에는 12mm 13mm 인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졌을 때 어때요 똑같습니다 왜 숱이 없기 때문에 어때 <웃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은 상태에서 남아 있던 머리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클리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무조건 이거 내리지 마시고요. 위에 부분 내리지 말고 바로 토끼 클리퍼로 해서 밑에 남아 있는 이런 잔털을 제거하시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근데 이거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면 손님들이 손이 좀 느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린 상태 그대로 해서 마무리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첫 번째 금방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귀 라인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살짝 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빗을 잡아서 좀 이런 추정도 좀 내주시고 깔끔하다. 나잘 자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가게 이렇게 살며시, 살며시, 살며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귀 라인 자체를 구렛나루를 no. 꼭 끊지 마시고 이거 안 돼요. 바로 여기 삐져나오는 머리카락만 살짝 살짝 정리해서 이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는 꼭 잡으셔야 돼요. 클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라인 잡아주시면 제가 봤을 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는 6mm인데요. 여기는 13mm에요. 근데 어때요, 느낌에? 똑같습니다. 왜? 숱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 <웃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가이드라인하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집게로 집어놓은 거 이런 거 핀셋으로 집어놓은 자체가 약간 어 이렇게 말라 가지고 이렇게 찌글찌글 하니까 그 부분은 물을 살짝만 뿌려 주시고 물 많이 안 뿌립니다 머리 자를 때 그래서 요요 상고 머리랑 이 약간의 어떤 투 블럭 라인하고 같이 맞추려면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제 진짜 빛이 들어가는 거죠 가위 들어가도돼요아니 저기 클리퍼 들어가도돼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잡아서 위에 머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자르면 너무 위에 머리가 길어 버리니까 약간 살짝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층도좀 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컨셉은 약간 투블럭 상고긴 한데 조금만 더 짧게 잘라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어놓으면 어떠세요 자, 이렇게 이어놓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라인들이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들어서 숱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위에 머리 선을 살짝 들으셔서 여기 남아있는, 속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을 숱을 살짝 끝에만 이렇게 쳐주세요. 살살. 너무 팍팍 치지 마시고 살살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가볍게, 어때? 좀가벼졌지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 아주 라인이 잘 잡혀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자 왼쪽에 왔어요 이 왼쪽 머리 딱 보시면 이렇게 뜨는 머리 였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기존에 투블럭 됐던 부분들의 어떤 자리를 고수하시고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몇 미리 든다 그랬죠 12mm와 1mm 합쳐서 13mm 정도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를 때 누르지 말고 꽉 눌러서 자르지 말고 살짝 스무스하게만 살짝 올려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좀 이렇게 너무 하얗지 않고 좀 깔끔하게 댄디하게 아주 짧지만 약간 댄디하면서 깔끔한 어떤 어 투블럭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잘랐잖아요 오른쪽에서 근데 요번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80도 그렇죠 80도 정도 살살 살살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우리 초보명사 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졸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난 누구랑 얘기하냐 가끔 내가 막 얘기하다가 난뭐 하나씩 풀 때가 있어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 초보미용사분들께서 는 저에게 희망과 꿈을 주십시오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세요 그래서 자이 라인을 살짝 잡아주세요 여기 튀어나온 거 삐쭉삐쭉 삐져나온 거또 얘기하지만 이거를 절대 그냥 풀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들 살짝 정리해 주시고 라인을 살짝 잡았을 때 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잡은 상태에서 귀라인을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깔끔해졌죠? 이렇게 라인을 잘 잡아주시고 조금 삐쭉삐쭉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한 번씩 해가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자, 우리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여기 잔털 제거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잔털 제거 그리고 가끔가다 마스크 끊어지지 않게 살짝 잡아서 요즘은 마스크도 잘 잡고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 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끝에 쪽을 살짝 잘라 주셔서 라인을 살짝 이렇게 만져 주시면 굉장히 머리가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3mm로 12mm 플러스 클리퍼에 있는 1mm까지 해서 13mm로 살짝 이렇게 잘라 주시면 숱이 많지 않으셔도 그 밑에 부분 6mm 자른 거와 13mm 자른 거의 차이가 어떻게 똑같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이 시점에서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숱 없으신 분들 머리 자르는데 그 부분을 너무 똑같이 6mm, 6mm 잘라버리면 굉장한 어떤 울프컷이 돼요. 이부분이뭐말이지 여긴 하얘지고 이 부분은 좀 까매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별로 안 이쁘죠. 그럴때는 어떻게 하냐? 좀 탭도 갈아끼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초보명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하나의 팁이죠. 네, 그래서 물을 살짝 뿌리시고 옆부분 같은 경우 조금 삐죽삐죽한 거를 바로 밑에서 치지 마시고 요번에는 살짝 여기 90도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쪄주시면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이 부분하고 같이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하셨다면 지금쯤 아마 잘 잡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윗부분을 살짝 걷어내 주시고 속에 남아있는 요 조금 어떤 요런 얇은 머리인데 요 부분을 살살 이렇게 숱을 잊지 마시고 저쪽하고 똑같이 잊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죠 이렇게 가볍게 자 여기까지 잘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숱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살살살 정리를 한번더 해주시는 거 좋아요.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자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즉시 없애주세요.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옆머리랑 뒷머리가 마무리가 됐죠.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초보 미용사 분들이 잘 자르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또 잘라 봅시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웃음>